제가 먹으니까 말해요 아, 한국말도 생각이 안 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 고유명사 뭐 이런 건 아예 생각도 안 나고 그게 뭐냐 그거 그거 있잖아 그거 그러다가 대화가 안될 때가 되게 많아요 친구들끼리 만나서 근데 요새 또 젊은 사람이랑 만나서 말하면 은 더더욱 외래어를 듣는 거 같은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20대는 아는데 40대? 뭐 50대 이상은 전혀 이방인과 말하는 것 같은 느낌? 내가 한국말을 하고 있나 어, 방언을 하고 있나 잘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 조카를 데리고 우리 조카한테 아이의 언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현대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요즘 그 단축 언어들 방송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순간 저게 뭐지 하면 또싹 글씨가 지나고 가 나면 물어볼 사람도 없을 적에 대충 이해하고 마은 그런 언어들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조카 오혜민 나왔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줄임말, 신조어 줄임. 뭐 음. 이런 거를 음. 좀 알아봤는데 뭐 나를 알고... 테스트하려고 그러는 거는 아니지 아니, 아니. 가르쳐주려고 그러는 아, 거지? 그럼 이제 유튜버시니까 음. 이제 한참 핫하셔야 되니까 이제 좀 음. 많이 알아들으셔야 되니까 주문을 음. 좀 해봤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뭐 알고 음. 계시는 그런 거 있어요? 내가 가장 많이 하는 거 즐감 즐겁게 감상하세요? 맞니? 아니니? 맞나봐요. 근잘 어. 안쓰는. <웃음> <웃음> 아니, 뭐 그런 거 있더라. 즐거워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내가 제일 처음에 배운 게 강추야. 어, 네, 강추합니다. 네, 네, 네. 드라마 대사에 강추합니다가 처음 나온 거야. 뭐야? 강추합니다가 뭐야? 근데 물어보기도 참좀 쑥스럽고 그래가지고, 음. 음. 한참 있다가 살짝 가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고 물어봤더니, 강력 추천합니다. 네, 강력 추천. 음. 추합니다 그거 알았을 때 내가 되게 잘난 척 했어. 음. 딴사람도 모르더라고 <웃음> 이제 이거 아시면 엄청 어. 잘난 척 많이 하셔도 돼요 응 그래 음. 알았어 잘난 척좀 해보자 어 식사하실 때 그런 음. 거 있잖아요 너 부먹 찍먹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 부먹 찍먹어난다? 어그나 아세요? 부어서 그 탕수육 음. 먹어봤자 이거지? 맞아요. 애들이 가르쳐줬어 음, 음, 음. 어, 부먹 하실래 찍먹어 하실래? 응? 어? 그게 뭐야? 그랬더니 탕수육에다가 소스를 부어서 어. 먹을 거냐 찍어서 먹을 거냐 그거는 알지 어. 난 신세대잖아 좀 드셨네요 그리고 또 쉬운 거 이건 제가 좀 쉬운 음. 걸로만 일단 음. 불금은 아시죠? 불타는 금요일 그렇죠 뻑카도 어. 아실까요? 뻑? 그냥 말의 의미로 네. 기절하니까? 뻑간다? 아니 아니 그러면 아한 글씨로 쓰면 은버카요 버카? 네 근데 저희는 뻑카라고 어. 말해요 말할 땐 버카라고 그래 네. 버카? 네. 쓰기는? 네. 버금가는 자동차 <웃음> <웃음> 뭐지? 버카 버버버왜 <웃음> <웃음> 웃어? 왜웃버버카버버카 웃어? 네. 버카? 이거 말고버버카충도있어버버카충도있버버카충 충? 충벌아 충. 아니 <웃음> 버금가는 자동차 벌레인가? 어? <웃음> 버금가는 자동차 벌레. 버카 <웃음> 버카충? 버까, okay. 뭐지? 아 몰라. 아 버카 버카는 버스 카드. 버스 카드. 아 버스 버카 응. 버스 카드. 응. 근데 버카충은 뭘까요? 충? 응. 버스 카드 벌레. <웃음> 모르겠다. 뭐 춤? 춤을 뭐, 거기다 왜 붙여? 춤자를 붙일 일이 있는데? 있어 버스카드를 충성스럽게 들고 다닌다 <웃음> almost 아니야? not 비슷했어 아 충전한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내가 한 번도 그런 거안 해봤잖아 맞아, 맞아. <웃음> 그 다음 아요거도 들어볼 수 없네 못썰못 썰? 못썰 물건 아니야? 못썰못 썰어 못 살아. 음식에 <웃음> <웃음> 응, <지금> 못 살아. <웃음> 못 살아. <썰어. 웃음> 응. 모 쏠. 모 쏠? 네. 모솔. 응. 어. 모솔. 모태솔로 아니야? 맞아. 아모 모솔. 응. 어 모태솔로. 모태솔로. 어. 어. 난 몰라. 나는 모태솔로를안해봐가지지 <웃음> 그런, 그런, 언어는 알 필요 도 없어. 미먼. 미니먼? 미먼. 어, 미, 미 먼, 먼? 네. 점점 어려워지네. 그거 미, 니먼 미, 먼 어. 미, m 먼 미, 먼 o 미, 먼 미, 먼 o 미, 먼 미, 먼 o 미, m 미, 니먼 미, 니 o 미, m 먼지 어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오, 미세먼지 오, 오, 너무 예쁘지 맞어오 머리가 좋아 인증하셨어. 아, 힘도 없었어 혼밥 혼밥 혼자 먹는 밥 오, 그건 알아 아, 아 그건 너무 방송에 많이 나왔어 그렇럼 음. 아아도 아시죠 아하 아아 아아 아. 그거야 아 그거지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안돼 네 아아 아, 아. 아. 아, 하. 아, 음. 못 가. 아버지 아들이다. 장점스러 <웃음> 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 한 번도 생각하지 말래, 매. 그러니까 내 나는, 나는 아, 아. 아버지 아들이다. 네. 아 나는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웃음> 아, 아이스. 아, 그걸 아라고 그래. 네, 아. 아. 그렇게 말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래. 너 커피 뭐 마실래? 어, 나는 아, 아. 너는 나 아바라 아바라는 응. 뭘까요? 아바라 아이스 바, 바. <웃음> 아이스, 바. 아, 아이스 바 아이스 바 아이스 <웃음> 바닐트또 뭐라고? 아바 라 아바라, 아바라? 응. 라떼 아이스 바닐라 라떼 응. 아, 아, 아이스 아 아이스 바닐라, 아, 바닐라 라떼 있어? 네. 네네네 어, 맞아 먹어봤어야지 내가 어. 아니. 사드려줘. 나참고 싫어하거든. 고고 아, 취존. 취존? 네. 취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이 아이. 이아 아이. 이이아 어려워, 어려워. 패스. 취향존중. 취향, 취향존중. 취향, 존중. 네, 취존 야, 많이 있어. 어렵다, 야. 취존. 국어시험 보는 것 같으다. 보배. 응? 보배. 보배는 뭐 내가 보배지, 뭐. <웃음> <웃음> 아니야? 보물. 보물.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 <웃음> 알수 있는 거. 자만추. 자만추? 자. 만. 응. 츠. 자기. 자기야. <웃음> 만족해? <웃음> 갑자기 식구가.. 게 I'm sorry. 뭐 젖추? 자기야 만족해? 츠해 츠어. 츠어? 자기만 츠어. <추워. 웃음> 자기만 츠어. <추워>. 자만 츠어. <웃음> 나만 츠어. 아니야.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아씨. 그게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웃음> 그리고 수부지 이건 아시죠? 수, 수부지. 부지. <웃음> 수분 부족형 지성.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갑분싸. 갑분싸? 몸이 갑분해서 <웃음> 싸구려야. <응>? <웃음> <웃음> 왜 아니야? 갑 분, 분, 갑, 싸. 갑. 갑, 갑이야, 어. 분, 싹 응. 갑, 갑자기 분에서 싸대기를 가렇겠다 옮겨끗고 만들어 갑, 분, 싸, 그러니까 뭐야 그런 거는. 갑자기 분위기 분이 싸해짐. 어. 음. 음. 이게 주제에서, 주제에서 벗어난 문제 그런 얘기를 할때 갑자기 응, 분위기 응, 이렇게 싸게 하는 아, 응. 네, 그런 사람 그 다음 이생망 이생생 생? 생. 생? 네. 이생망? 망. 이생에는 망했다 오 맞았어요! 어, 그래? 엄마 어, 그랬어? 네네네이거로 완전 뒷걸음치다 말세요 이번 생은 망했다, 망했다. 오 <웃음> 이생 망 마... 어머 날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야 진짜 오나 오, 괜찮다 진짜 괜찮다 아직 생각이 있어 이건 아직 했다 꾸안꾸 아 꾸민 듯안 꾸민 듯 여러분들께서는 몇 단어나 알고 계셨나요? 이외에도 정말 줄임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꾸민 듯안 꾸민 듯한 스타일 돈 쓰는 재미를 알게 됐다는 뜻의 탕진잼 탕진하는 재미가 있다 꿀쇼. 혼자 쇼핑하기 비담 비주얼 담당 일치월장 일요일에 취하면 월요일에 장난 아니지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보다 좀더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서 한번 정도 웃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